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이혼 후에도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종피보험자 유지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비자원 2016년 6월 21일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들 망인의 동생은 망인의 사업 실패 후 가혹한 채권추심 등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 서류상 합의 이혼을 하였으나 이후로도 계속 부부로서 함께 살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서상 망인이 우편물 수령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기록한 내용이 확인되며 2003년, 2006년 가 딸의 청첩장에 망인과 배우자가 부모로 기록되어 있고 청첩장 주소지도 배우자의 주소지로 확인되며 이혼 이후에도 최근까지 망인과 배우자가 여행 사진, 가족 사진을 계속 찍었음이 확인되고 망인의 장례 빈소 안내문에 배우자로 배우자가 확인되며 KBS 뉴스 보도 내용. 그리고 망인의 사망 진단서상 사망 원인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망인과 배우자가 이혼한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하지 않고 종전과 다름없이 부부로서 거주해온 것으로 보이고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이루었다고 판단됨으로 배우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의 판단 위 종피보험 자격상실조항이 혼인신고가 지연되었다거나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만을 미필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그 조항은 신의 측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한정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위 종피보험 자격 상실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혼이 도덕적 위험을 야기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망인과 배우자가 이혼한 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결을 달리하지 않고 종정과 다름없이 부부로서 거주해 온 것이 보이고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소양속에 반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망인은 이사건 약관 제2조에서 말하는 주피보험자 배우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망인이 위와 같은 이사건 보험상 종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신청인에게 망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